남사친이랑 빨대 같이 쓰기 잠깐 어, 뽀뽀해서뽀뽀 빨대 뽀뽀 왜 같이 써? 친구 전걸요? 그냥 뽀뽀를 해 남사친 많으세요? 없진 않은 편입니다 친구들은 있는데 단둘이 만날, 만날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래. 오킹님까지 등판했던 남사친과 여사친과 어디까지 가능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토크를 해볼 건데 아니 너무 핫했어요 핫했죠 네. 지금 남사친과 어디까지 가능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리액션만 할 겁니다 당신의 그냥 사상을 네. 마음껏 펼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제 경험에 모두 기반된 거 거기 때문에 맞죠 문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네.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깔 음. 타면 까세요 아니 깔 타면 까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근데 너무 또 까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만 이렇게 적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유진이는 안 된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 맞아. 저 유진이 안 된다? 저 당신도 저한테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웃음>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네. 살짝 그 매콤한 맛만 네. 보여드리고 네. 갑니다 네. 아 벌써 하나거든요 지금 저 단둘이부터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는 단둘이? 왜? 왜? <웃음> 왜? 오엑스로 하면 돼요? 네! 자밥 같이 먹기 가능하십니까? 싹 가능! 그냥 눈앞꾸르기 해도 가능해요. 어 왜요? 얘가 어? 밥살 거니까! 내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남사친 같은 경우엔 밥 사줘! 이러면 은밥 사주거든요. 근데 밥도 종류가 있잖아요. 아, 저는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요. 오글거리는 분위기 아닌 곳인데 내가 진짜 먹고 싶으면 저는 그냥 싹 가능. 아 밥을 그럼 일단 내가 나는 집에 있어. 상대방도 집에 있어. 어너밥 먹을래? 나올래? 이건 안 돼요. 음 그러면? 아 이거 막 끝나고 막아야 배고프지 이거 지금 갈게 넘지 9시에 끝나는데 여기서 밤이나 오고할까 까지는 오케이 아, 아 근데 이렇게... 이거는 솔직히 동료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이, 정, 이 정도는? 그렇죠 따로 불러내가지고 나할거 없는데 너 나랑 밥 먹을래? 절대 불가능? 안될것 같은데? 뭐 호감 있으면 가능? 호감 있으면 가능이지 그럼 남사친이 아닌 거 아니야? 저 이제 썸이죠 사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진짜 편하게 부를 거면 저 진짜 여자친구들을 부르고 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 1,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하라고 하면 남자 아무도 없거든요? 음... 어, 그래서 10명이 다안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냥 굳이죠 굳이? 세모까지 할게요 저 밥은 아. 진짜 친구가 3명밖에 없는데 3명이 다안 된다고 라 하면 밥 먹지 마 그냥 엑스! 왓? 세모로 가겠습니다. 밥은 솔직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먹는 걸로 밥 정도는 뭐 친구끼리 영화 보는 거 어때요? 혼영 좋지 않나? 옆에 앉는 거 싫어해요. 저는 그냥 혼자 보는 걸 좋아해서 같이 영화 보는 거는 안 된다. 이거 진짜 가능해데 원래 같이 영화 잘 봐. 아니 영화 보는 게왜 어때서? 질문해도 돼요? 진짜 영화만 보나요? 아니 그럼 뭐 설마 무서워서 깨! 무서워 하고 어깨턱히 내고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런 스킨십. 아, 이거 하지. 나 이거 평상시에 도너한테 분명 이러는데. 근데 영화관에서는 다르죠. 어둡잖아요. 안돼. 아,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친구랑 남자애랑 그냥 같이 다, 영화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어땠어요? 그 사람이 누나를 좋아하거나 누나가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저는 그냥 그 아이가 나, 저에게 감정이 있,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보지 않았죠. 그래요. 결국 이렇게 됐나니까. 같이 영화 볼 친구가 없다면 혼자 <웃음> 보세요. <웃음> 혼자 보는 걸로. 빨대 같이 쓰기. 아, 빨대를 같이 써? 빨대가 하나밖에 없다. 하면은 뭐, 뭐 어쩔 수 없지 가능하지 가능해요? 난가능해 그럼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대가 있지만 없어 뚜껑을로오 보... 그거 저,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같이 쓸 수는 있다! 아쓸 수는 있다? 조금 뽀뽀하자 뽀뽀 빨대 왜 같이 써? 침 묻은 거래? 그냥 뽀뽀를 해 어, 아니 입술만 맞대는 게더 깨끗할 수도 있어 빨때그 침... 막 음식 침붙는 것보다 어떻게 음. 생각해? 햄버거 먹다 심지어 쓴 빨대면 햄버거 기름 묻어있고 어, 어 그러니까 그럴 건 뽀뽀하라고 이거 다한 다음에 언제쯤 시기별로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빨대 같이 쓰기 X 오인 사람들이 있나? 있으면 존중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한국에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국아 가능?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니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어. 서한국상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걸.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어나네 옷을 사줄게 바지 사주고 양말까지 사줄 수 있어 만쓰는 좀소 선물 이건 진짜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진짜로 자 놀이공원 가기 난 놀이공원 친구랑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음. 남자친구랑 가는 예, 거 예예 예. 가능 가능 아니 그냥 이런 느낌이지 그냥 할거 없는데. 아, 놀이공원 너무 가고 싶어. 음. 남자친구가 없어. 아, 야, 갈래? 얘가 오케이 해. 그럼 가는 거지. 와, 남자친구는 갈수 있다. <놀람> 남자친구랑도 한 100일 기념으로 라떼할 때 갈까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웃음> 막 자이로 들어서 하는 거. 으으줄 기다리는데 한,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웃음> 너 나랑 되게 잘 맞는다. 놀이공원 뭐 하러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숫자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지. <웃음> 아, <웃음> 아빠한테가 하나밖에 없는데. <웃음> 또 열어. <이렇게. 웃음> 그렇게 되는 거죠. 손잡기, 단두리단두리 단둘이, 단둘이. 당연히 안 된다. 네. 불가능. 아,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손잡는 순간, 이제 얘가 날 여자로 생각할 있잖아. 어... 수도 있잖아. 뭔가 느낌이 뜨뜻미지해질 수도 있잖아. 초반에 남자를 사귈 때, 후반이 기반이 돼서 오래 보다가 저는 대부분 그렇게 친구로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안 잡죠. 애초에. 그래서 저는 이 손잡은 남자친구 안나고 음... 진짜 친구들이랑은 손 절대 안 잡아요. 전 여자친구랑도 손 잡는 거 되게 싫어 근데 손 잡는 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친구가 아니다! 아... 모닝콜 해주기 가능하십니까? 남사친구와 친구가 저렇게 잘 해주긴 해요. 왜냐면 제가 약속 시간에 늘 늦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좀 자주 해주는데 전안 하는데... 좀더 좀 부탁해요. 어 그래요? 제가 알람이 좀 자주 듣는 소리다 보면 은 음. 익숙해가지고 못 일어나잖아요. 오. 근데 친구가 해주면 은열번 해도 계속 해줄 수 있잖아. 음. 좀 가능 경악스러워요 하나하나가 나한테만 돌리는 게 아니면 좀 오케이지 않을까? 그래도 그나마 단둘이 단둘이 아니, 알람이 왜 있어? 요즘 전자가 너무 잘 돼있어 10번 열 10번 열 해고 요즘은 그거 안 누르잖아? 7분 단위로 다시 눌려줘 맞아 맞아 왜? 왜 전화를 해줘? 난 엄마가 끼워줘 그냥 빼없진 부탁하는 게 오히려 친구니까 부탁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남친한테는 못 하겠어 좀 미안해서 음... 음... 자 특별한 날 함께 보는 게 가능합니까 크리스마스 에 단둘이 굳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여러 명으서 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단둘이는 불가능하다 어, 단둘이는 굳이 절대 불가능하다 어, 절대까지는 아니야 세모 특별한 날은 보낼 수 있는데 네? 보통 둘이 있으면 할게 없잖아요 어. 그래서 p c 방을좀 주로 가긴 해아또 음. 유진이 취미가 또그 게임이니까 에이. 에이. 그럴 때는 같이 보낼 수 있어요 음.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남자는 친구들과 보냈어요 잉 크리스마스는 가족이랑 보내라고 있는 거 아니야? 남사친이랑? 남사친 가족분들은 어떻게? 내 가족은 어떻게? 내 가족은 어떻게? 아, 그 다음 게좀더 세요 1박 2일 여행 가기 왜? <웃음> 왜 가는데? 아, 여자친구들이랑 가 여자친구들이랑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같이 그룹 지어서는? 아니 근데 저는 같이도 안, 안 돼요 방 따로 잡으면 가능 여행 가는 건 괜찮다? 어 그러면 세모네 이것도? 이것도 세모 저는 다녀왔어요 어? 어? 아 진짜? 네 가능해요 아왜 불가능하지? 아 남자친구가 있어서도 가능해요? 네 오오 항상 허락을 맡아요 포옹 가능합니까? 가능 이거는 누구든 할수 있는데? 나 마태랑도 포옹할 수 있어. 진짜 힘들어 보일 때는 그냥 한두개 토닥토닥적인 토덕, 어... 굳이 안아줄 필요가 있나? 어 안돼요. 포옹은 안된다. 안안 오. 그러니까 자. 저는 살결이 닿는 건 싫어요. 남 빼고 그냥 친구랑 어디까지 가는전 친구랑 여자인 친구랑 손 잡는 것도 싫어하고요, 앉는 것도 싫어요. 응? 서울대 학교했어나 잠깐 파, 포옹 정도만 해줄 수 있어. 우하 면서 <웃음>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수고했어. 같이 월드컵 보는데 골랐어. 우와! <웃음> 같이 월드컵을 왜 봐? <웃음> 근데? 어? 같이 월드컵을 왜 보고? 대한민국이 이겼는데 왜 우리 둘이 보는거래아 그래? 잠깐만 골 났어 와! 와! 왜? 왜안 와! 왜? 왜안 와? 그냥 단 둘이 월드컵 보는 거자체가 문제가 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심지어 세모야 어, 그러네? 아나 문제 있나? 에 문제 아니죠 아 그냥 이해가 안 돼. 저는 여기 오자마자 이거 보자마자 에이 이랬어요. 그냥 무슨 누가 짰어요? 누가 짰어요? 이랬다고요. 저는 <웃음> 이상 그야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는 제가 존중합니다. 남사친과 밥까지도 먹기 힘들다. 다 같이 드세다 같이. 뭐 이렇게 단둘이 드십니까. 네요. 이제 당신이 부르면 그 남자는 어, 뭐야? 얘 나한테 호감이 있어? 라는 응.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왜 굳이 나랑 밥을 먹지? 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실 거는 제가 봤을 때 1박 2일 여행 가게일 것 같아요 어? 이것뿐만이라고 생각해요? 네 <웃음> 아니 왜냐면 1박 2일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제가 저번에 댓글을 좀 유심히 봤는데 뭐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다 남자들은 나를 여자로 보고 있어서 이때 뭐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 했는데 저는 바로 머리를 붙이면 잠자는 편이 아니거든요? 전제 예, 친구가 항상 코 보면서 먼저 자가지고 시끄러워서 밖에서 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자고 이랬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아 재밌네요! 아 다른 친구도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고 논란이 많을 것 같고요 제가 그건 알아요. 지나치게 남자인 친구가 많다 보니까 주로 같이 돌아다니는 게 남자인 친구, 성별의 친구들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당연히 해봤고 많이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저는 남자친구 생길 때는 이게 좀 제한이 생기긴 하지만 지금 솔로여서 제 상황을 그대로 본뜬 건데 수현이정도는다뭐 가능하다. 스킨십만 아니면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반대로 남자들이 여자친까지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다려주세요. 그 영상까지 기다리면서 안녕. 안녕 채널 고정. 채널 고정. 그래서 일단 제가 이 X 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한 정리. 간단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만남보다는 두 번째 만남 좀 호감이 있을 때두 번째 만남 정도부터 밥 같이 단 둘이 먹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밥 같이 먹고 두 번째 만나면서 영화 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첫 번째 만나면서 일단 어얘 나랑 좀 통하네? 약간 이 정도는 알았으니까 같이 영화 보면서 좀 이렇게 둘이 어두운 공간에서 막. 무서운 거좀 보고 아 무서워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주고 누나 근데 방금 약간 기상캐스터 같았어 영화를 끝나고 카페 가요 카페 가서 연인끼리요? 아니 뭐썸 단계에서도 저는 뭐 서로 호감이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어내 것도 맛있는데 너 먹어볼래? 어. 그다음에 모닝콜로 갑니다. 모닝콜부터 약간 썸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밤늦게 전화할 때 많잖아요. 썸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그럼요. 이제 그럴 때막아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음, 나 자취하는데 막 누가 나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깨워줄까? 어 그래 알겠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모닝콜을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 아, 이제 이 모닝콜까지 해. 서 사귀기 시작합니다. 연애를 해요. 모니콜을 서로 해주는 거는 감정이 없으면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을 거의 맞춰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건 굉장한 애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집 가기 전에 사귀고 나서 손도 잡고 이제 집갈때 아쉬우니까 포옹도 한 번씩 합니다. 해줘야죠. 해줘야죠. 이제 오, 오늘 즐거워 어, 울어주고 없어. 그냥. 왜 울어요. 오... 음, 아쉬워. 이런 거한 번씩 해주고 50일쯤 50일쯤 놀이공원 한번 가줄게요. 놀이공원 한번 가주고 포옹 한 번씩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모닝콜은 항상 해주고 그 다음에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이제 여행 가가지고 이제 서로의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그런 것도 확인하고 응, 확인하고 속옷 선물 그때 해주시면 돼요 아 서로의 그이 마... 말도 안 되는 진짜 무슨 아, 서로에 그런 것도 확인하고 와. 속옷 선물해 주는 건가요? 왜 그런 게 확인하고 이거 이게 1박 이일 없으면 속옷 해주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아, 뭣도 없는데 음, 뭣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날을 1박 이일 여행으로 함께 해주시면 완벽한 코스가 아닌가. 음. 이건 무슨 말도 안돼 이건 뜯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둘이도 아니지. 그냥 이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아, 아니다. 아 얘를 없애는 게 낫겠다. 남친 거. 어. 완벽한 정리였습니다. 네 이상 아 그래도 당신이 좀 동의를 좀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 진짜 이거 동의 안 해줬으면 싸웠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오늘. 어럼저 동의 안 할래요. 다음 컨텐츠에서 한번 <웃음> 아, 네. 대판 싸워보죠.